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니스트 박상욱입니다. 제가 연주할 곡은 어,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어, 비창 소나타라는 곡인데요. 그 중에서 2 악장 어, 아다지오 칸타빌레랑 어, 베토벤의 이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어, 또 부제가 붙은 또 아주 어,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대중적인 곡중 하나인데요. 어, 굉장히 베토벤의 그 C마이너의 어,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어, 베토벤의 또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라고 할수 있습니다. Amen.